자유롭던 내 성격도 너는 내게 하루 일과였어 오늘이처럼 생생해 네가 떠나는 삶의 의미가 내겐 없는데 하루하루가 너 없이 넌 없을 수도 네가 전화 하루 종일 생각 그것 때문에 점점 미칠 하기만 하고. 자막 누 내는우니가전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